네, 제가 저녁 식사 시간을 좀 빼었으니까 조금 뒤에 문제 하나 드려가지고 선물 드리는 시간 릴게요 어, 제가 직접 문화원에서 만든 망상의 오셨으니까 망상 이야기라고 어, 얼마 전에 이제 발간된 책인데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시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외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노골 담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전체 예산이 2억도 안 들었습니다. 2억도 안 들고, 한 50만 명 정도씩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이제 사례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어, 뭐 보통 뭐 100억에서 한 600억, 700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도시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그런 도시 재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농굴단길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에도 이제 발표가 됐지만 적은 예산, 예산 투자 대비 성공 사례 그리고 5천마을을 앞으로 그렇게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사 논문으로 강릉원주대학교에서 한편에 발표가 됐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아마 발표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됐던 곳인데 어농굴단길은 어, 아까 그 시가 관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곳은 어, 도심 재생.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부터 어, 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서, 네. 아 그래요. 뭘좀 그 낮출까요? 이 조금 띄우요 마이크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음력 괜찮나요? 네. 1940년대부터 도시재생이 제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 70년대 오면서 이제 민간들이 이제 같이 참여하기 시작을 했는데 영국도 이제 1970년대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 아시다시피 2 0 1 0년도에그 그 뭡니까 그 서울에서 그통계천 보고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은 어, 도시 재생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청계천에서 이제 청계천 보호를 할때 어, 저희들도 농골단길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년차 접어들면서 지금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고 어, 문화 콘텐츠 이줄에서 제가 같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문제 드리고 맞추시는 분에게 이 넌센스 키즈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고 정답을 손을 드시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 현재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시낮시 네? 시. 네? 4시 또 5시 또낮 1시 낮 4시 5시, 낮 1시, 네? 아, 4시 동일시 네. 네? 네. 네. 여러분 내가 왕초 <웃음> <웃음> 또 아직 정답 안나왔어요 4시 또 지금이 순간 5야 <웃음> 정답 큰뿅 나오는데 절반, 4시까지는 절반을 맞추셨는데 누가 4시 5분 했어요? 네, 나오세요. 어 목사님! 아, 어, 예. 아 축하드립니다. 니다 아, 우리 지금 오필승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죠? 목사님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아, 반갑습니다. 야, 여기서 많은 얘기죠? 짱거 아니야? 아, 그게 이제 제가 심심하면 이제 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4시 어 중고등학교 가니까 어 4시, 5분이라고 4시 5분 이라고 있어요 4시 5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요거는 이제 요쪽 사진은 그무고통대마을 그 네, 내일 여러분들 이제 가시게 될 곳인데요 등대마을 제가 예전에 왜이 사업을 시작했냐면 제가 여기 이제 우리게 강원일보 우리 선배,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방송 일을 했거든요. 방송 일을 할 때, 뉴스 때문에, 어, 이쪽을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 이쪽을 보면서, 이 마을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 마을의 이야기가 많아서, 마을의 이야기와 그리고 생활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 그 자료 제목에도 보니까, 조임대 국장께서 농골담길 벽화마을이라고 했는데 벽화마을이 사실 아닙니다. 벽화마을이 아니고 이 주민 공동체를 어 회복하기 위해서 생활 문화를 전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곳인데 그 마을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도구가 이제 벽화 그리고 설치미술 뭐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제가 벽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1년, 2년 계속해서 계속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상하게 벽화가 한 100개가 넘는 벽화가 이제 작업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벽화 마을이 된 겁니다. 어, 묵고등대 마을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 마을의 이야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마을 주민들을 찾아서 한 6개월 정도 어, 이 공모사업은 어,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술을 마시고, 어 며칠 동안 생각을 했다가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이제 기획을 해서, 어, 그 문화부가 지원하는 문화원연합회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서, 어 문화원에서 이제 진행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 적은 예산이고, 제가 볼 때는 문화적 도시재생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이 훼손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 제가 볼 때도 어그제 그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새 문화 정책 추진단 그, 그 회의에 갔을 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해양부 프로젝트가 어, 문화부의 문화재생 별도의 문화재생이 아니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겠다고 제가 이제 그 진행하면서 같이 사례 발표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쪽 어, 있는데 마을의 이야기를 6개월 정도 다니면서 어, 목포의 이야기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작가들과 그리고 디자이너 이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6개월 동안 스토리 편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 이야기를 이그 기록하고 또 이미지로 입히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어, 그 작업들을 이제 녹골담길에 그 담으면서 녹골담길에 있는 주민들이 그 녹골담길을 해설하게하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 이주로 해서, 어, 그, 영양하고 연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뭐 30대, 40대, 녹골단지 팬클럽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 60대, 70대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함께, 어, 마을 해설에 참가했고요. 매일 이제 가면 해설해 주실 분도 이제 거의 70에 가까운 그런 분이 직접 해설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어, 마을과 관련된 노래도 불러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거쳐서 마을 그 주민 중심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공동체를 어, 만드는게 이제 논골간길의 출발이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장소적 배경이라고 했는데요. 도심재생 공부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도심재생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예전에 어, 다운타운 그런 FM에서 이제 라디오 디스크사키 노래를 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심, 어, 제가 전공은 아닌데, 어, 이걸 시작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제 공부를 좀 했죠. 어, 도심재생의 가장 기본은 첫째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야기가, 어, 반드시, 어,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장소적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잘 그, 아시겠지만, 장소가, 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적 배경으로 보면, 묵호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먼저, 1963년도, 56년 전에 등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묵호항이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도 말씀드렸는데, 묵호항은, 우리나라 최고, 그 무연탄 수출항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한 77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묵호항이, 어, 많은,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어, 함께, 어, 묵호항을 지켜고습니다그 다음, 이제 동해. 여기 이제, 그, 넉불담길의 맨 마지막. 원래는 도시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길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 그, 많은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 요청을 해서 맨 마지막에 네 번째 길로 만들었던, 어, 이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그 녹골 단길, 그렇게 해서 이제 동대하고목포항하고 동해 이렇게 3박자가 맞아서 녹골 어, 단길이 들어가면서 이제 녹골 단길이 좀 알려지게 된 그런 곳이라는 걸 생각됩니다. 어, 사업은 2010년도에 국고공모사업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시즌 9년째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올해는 이제 어떤 사업을 하냐면 녹골 단길. 어,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모셔서 원더할매 합창, 대합창이라고 어, 그분들을 노래를 가르쳐서 어, 하반기에 농굴단길 그리고 묵고등대, 바람의 언덕 이런 곳에서 어, 지역에 있는 그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발표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국고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억의 음악다방이라고 제가 옛날에 음악다방 그출이면서 추후의 음악가방을 세 번을 진행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해양수산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조금 전에는 이제 그 화가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 그림은 이제 전시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방송을 하고, 그 세시봉 스타일, 톡쇼처럼 그 작가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신청곡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묵뭐그 등대음악회도 또한 번이 해양수산성 예산으로 지금 매년마다 며칠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진행은 동해시하고 동해문화원하고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크게 같이 진행을 해서 시에서는 그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를 많이 진행을 했고, 무뭐 라운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라든가 문화일수 프로그램 사업들을 어,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그 지역 현황은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있고, 노인정 하나 있고, 미니도서관이하나 있고, 등대가 있고, 지도상으로는 한 200여 가구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어, 폐가가, 어, 30여 가구가 있고, 실제 한 100여 가구가, 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토리텔러 분들을 마을 주민들로 한 70~80% 구성을 하니까 어... 다른 비, 마을에 비해서는 말비원이 마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가지고 이제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어 주말 주일을 맞아서 그 마을 집마다 이제 차, 찾아다니면서 그 안마도 할머니 할아버지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어또 심부름도 해주고. 그리고 환경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지금 고등학교 한 20년 학생들이 20년 정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마을 지정은 어,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보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노골담길에 그 새롭게 또 공모사업이 또 하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어, 문화마을은 지정하는 거예요 문화부의 그 사무관께서 지정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류를 했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 개발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어, 대중 가요가 어, 노래가 다섯 곡이 발표가 됐습니다. 녹골담길 배경으로 세 곡이 발표가 됐고요. 어, 그래서 지금 동해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녹골담길 관련 동해시 홍보하는 노래들이 다섯 곡이 소개가 되고 있고 유튜브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 마당각 형태의 돌아온 원달매를 만들어서 농골담기 축제에서 개막 축하 공연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토 음식을 개발하는데 향토 음식은 농골담기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 중에서 예전에 그쪽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직접 드셨던 뭐 어죽이라든가 명태 칼국수라든가 덕장 이런 거 운영하면서 직접 그셨던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어, 마을 주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공장을 만들면 공장에는 마을 주민들이 취업을 하고 음식 판매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은 이제 협동조합이 하나 이제 들어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포리다방 프로젝트라고 어, 예전에 이제 목호의 이 영동권 최고의 문화의 중심이었던 나포리다방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저역마다 양복 입원 신사분들이 오셔서 이 지역의 문화 이야기, 이 지역의 동생 얘기를 나눠서 누좀 보시는데, 그, 나폴리다방을 재현을, 어, 지금 이제 작은 이나폴리다방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골담길 그 이야기 성장 프로젝트.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녹골담길은 예를 들어서 내일 가보면 만보기도 있고, 원달매도 있고, 그리고 무호 상에도 있고 장화 프로젝트 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원달매 같은 경우에는 원달매가 지금 한 서너 차례 변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가이드로 탄생을 했다가 나중에 어 배의 선장으로 또 데뷔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무호 국장이 들어오면서 무코 국장 영화에 돌아온 원달매 주인공으로 데뷔를 하고 또 게임의 주인공으로 도 데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했 해서 내년 성장을 합니다. 어, 만보기도 마찬가지로, 만보기가 그 평택시사신문에 그 문화평론가 임범 작가가 이제 와서 어, 데려온 그 반려견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동력이라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새롭게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어, 전체 길은 네 개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목포의 과가 농골 산길입니다. 산길. 3길. 이렇게 세 개의 길이 원래 농골 담길입니다. 어, 농골, 그 묵호의 과거 이야기를 이제 설진수라고 벽화해서 한 40쪽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과거의 회상과 추억 관련된 그런 이야기. 그 농골상해, 장화, 원달의 만보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묵호의 현재, 농골 일길입니다. 묵호 현재, 지금 그 묵호판장이라든지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새로운 만남과 초대라는 주제로 해서 어,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 묵호농골반길이 이제 동해시에서 제가 종합 그 발전계획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준 자료를 참고해서 어, 도심방화활성화 프로젝트 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 저희 이제 초창기 기획했던 사람들하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 벽화가 일부가 훼손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창기에 나와도 벽화들이 많이 사라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아까 젠틀피케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제 동해시형 젠틀피케이션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수도 있겠죠. 그리고 3길 주제는 목포의 미래입니다. 등교오름길 목포가 예전에 엄청나게 번창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존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해서 어, 농골 주막, 그리고 희망명태 예전에 화려했던 묵호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 그런 묵호의 미래는 그런 미래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길, 맨 마지막 그네 번째 길은 모두의 묵호. 농골 2길. 어, 이 작업도 이제, 어, 일부에서 이제 유행을 가지고 옮기려고 하다 저희하고 엄청나게 싸우라고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한 자, 공간이 모두의 묵호. 어, 그, 예전에, 묵호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극장이 4개인가 있었죠. 4개인가 있고. 엄청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묵호극장이, 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무는 사람들, 다시 찾아온 사람들 모두의 묵호를 어, 그쪽에 담아서, 그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 없이는 못니다 그리고 희망열차, 묵호의 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작업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대표 이제 이미지 제이 골목들 대표 이미지를 어 담았는데요. 요요 요 할머니는 어 원더 할매인데요 연합뉴스 기자가 직접 찍어서 이렇게 터트린 그런 사진인데 직접 마을에 지금도 살고 계시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사셨던 모든 어머니들이 바로 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사셨다고 해서 원더 할매를 상징 캐릭터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농골상해. 저거는 이름을 제가 직접 지었는데요. 농골상해라고. 저게 한 50년 전에 저쪽에 직접 구멍가위가 있었는데, 어, 저렇게 벽화로 이야기로 진행을 했는데, 저기이 저기 MBC 뉴스 데스크 김서영 아나운서가 그 친구가 저걸 배경으로 해서 뉴스를 이제 8시 중앙 뉴스를 진행했던 측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묵호의 현재 농골 일길에 어 작업된 내용이고요어어 어, 이쪽에 이제 옷을 입고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마을 봉사를 위해서 동해지에 그 가족 봉사 이한 300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어한 달에 몇 번씩 이제 노골 단 길에 환경 경기를 해주는 모습을 담은거고요 이쪽은 이제 태국 방송에서 태국은 그 방송사명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채널 1투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여기서 채널 5 에서 와서 어 이어서 세계의 명소 이렇게 해서 이 태국 전에 이제 방송을 했던 그 장면을 찍은 겁니다. 이걸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대 오른 길좀 도시화되고 별로 이렇게 어 화려하기만 했지 별볼게 없는. 그래서 그런데 카메라는 저도 방송국에서지만 카메라는 영상 카메라는 이쪽으로 가장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뭐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이런 거. 여기 이제 그 상속자인가요? 상속자. 여기서 찍어가지고 13개 국에 이제 판매를 했던 그 상속자가 찍었던 상소입니다 여기는 모두의 목고 농골 2길이죠. 묵호국장. 묵호국장, 어, 그 골목,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어, 원달 할매가 이제 돌아온 원달 할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농골 2길, 간 어, 내일간 이제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벽화만 한게 아니고, 옛날 이쪽 마을마다, 어, 골목마다 이렇게 정원들이 텃밭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 마을 사람들이 떠나면서 텃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는 또 텃밭을, 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텃밭을 한3 0개 이상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 마을 주민들이 채도 해서 먹고 다양하게 해서 이제, 꽃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텃밭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또 같이 목표에서 했습니다. 어분을 네, 참고해 주시고요. 어, 환경 분석 방법도 요건 제 참고해 주시고 그냥 어, 이제 국가들이 다양하게 정부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쪽씩 이렇게 이업을 어, 어, 받고 있기도 하고. 내신또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어, 관에서 처음에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시장님도 직접 말씀하시더라고 요 여기 이제 기자님도 계시지만 기자분들이 만나니까 넋골단길 뜹니다 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넋골단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이제 넋골단길 때문에 사실 행정의 중심에 북포로가 이동하는 것 정도로 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금은 이제 뭐 몇백억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어뭐 비전과 목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주변적인 얘기를 통해서 어, 아까 커뮤니티 디자인 말씀을 했던 새로운 항목으로 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리고 어, 커뮤니티 아트의 기본적인 그런 마을문화 공동체 구현의 주체가 되는 것이 녹골반길이 될 수는 좋겠다 동해시에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거는 이제 무형 유산적인 가치 이걸 이제 녹골담길 새로운 걸 저희들이 좀 끄집어내고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영상으로 다 담아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그,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센터에 가서 이제 이걸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녹골담길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가 무형 유산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라는 게 이제 녹골담길에서도 어,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직접 이제 저쪽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달 했던 기억도 있고요. 어, 중장기 제 계획은, 어, 그, 마을 그 협동조합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마을 협동조합들이 그, 마을 주민 위주로 말하자면 여기 신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빼고 난 다음에 마을 주민들에게 N분의 1로 전부 나눠드리는 그런 형태의 마을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조금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협동조합들이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한 15년 전부터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런 좀 문제 있는 어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적정 조합이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노골 담길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해시의그 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2018년도에는, 어, 우리 그 문화 마을로 좀 정착이 될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그 홍보 전략, 홍보 전략에 대해서 저희 노골 담길 팬클럽도 페이스북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홍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를 통해서, 어, 그래서 제방 문이 될수 있게 자발적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문화 콘텐츠 아까 말씀드린 대중 가요라든가 그리고 뭐 마당극이라든가 그런 마을 주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고 싶습니다. 또 같이 했던 프로그램인데 무지개 마을이라고 KBS하고 어, 같이 진행했던 DNA 코리아 프로젝트입니다. 요거는 홍익대학교하고 어, 동해에 있는 3 6주학교하고 저희 동해문화원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어, 학생들이 스토리텔링에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우리 홍익대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도자이를구워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대마을 바꾸기 사업으로 어, 초기 음악 다방을 직접 그 가수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어, 농구단길 축제 기간에 진행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지나가고요. 어, 언론 그 효과 아까 홍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 기사 방송 한 100건 이렇게 총 이렇게 했는데요. 전국 그 방송에 3 4번 그런 지역 20번 그래서 방송 이슈 네 번. 신문이 중앙일간지가 어 전면 조중동 전면 6회 기사 1 0회 포함해서 총 35건 이렇게 정체해서 100건을 가지고 이렇게 어 분석을 하니까 어 1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광고가 아니고 언론 보도임 물질 하반에서 가중치를 세배를 하면 투자 그 금액이 저희가 한 1억 3천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 4배의그 광고 그 효과를 광고 한산지수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걸로 어 조사가 됐습니다. 오어 이제 영향인식하고 경제유보 효과 요거는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아까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가 상승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정말 사전에 어 환경을 그 그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노구 난기 같은 경우에 20만 원 하던 땅이 지금 300만 원, 한 평이 300만 원 정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역 어, 보실 분 모두 이제 참고로 해주실까요? 이번에 이제 주역 보도 자료들 어, 나온 거 그리고 이제 당공객 추이는 2 0 1 0년도에한 4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건 16년도에는 5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어아 그 어제, 이제, 그, 관광진흥과하고 제가, 이제, 그, 기획팀하고 최종, 이제, 두고라는 게, 이제, 40만 명. 이제, 자발적인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는 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관광객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건, 이제, 원형이 조금 훼손됐다는 걸, 이제, 어, 통계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의성과는, 어, 청와대, 청와대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럽지만, 청와대에 가서, 성공 사례로 초청 발표를 어처마을 재생 초청 사례로 발표를 했고 어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브랜드 대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상 추천도 받기도 했고 그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해서 어 컨텐츠 진흥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 각종 동인지라든가 그리고 박사 논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기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한 사람, 두사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장화요? 아, 장화는 노골당끼리 원래 옛날 이제 그 비포장일 때, 비포장일 때 이제 친흙들이 많은데, 아지게꾼,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지게다 치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이구다 아니고.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구다 아니고, 남자분들이 치고 다니고 아까 그 사진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치고 이구다니면서 고기를 그때 한참 그 직업이 엄청난 인기였다고 해요한번지고 오르내리면 뭐 300원, 400원 이렇게 줬는데 엄청난 그 일꾼들이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고다니면서 어, 마을에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골목길 을 장화를 신지 않으면 어, 다닐 수가 없었던 그런 마을이라고 해서 그래서 장화가 이제 그쪽이 장화의 얘기로 그래서 마누라 없은 사람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스토리텔링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예, 어, 그쪽에 우리 해사사 모시고, 직접 그 마을에 사셨던 분, 그 수요배에서 한 30년 이상 사셨던 분이 그 해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갈 테니까 내일 오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그 마을에 이야기를 아마 된다고 하습니다 예. 예. 그, 목골담길이 특구하는 예. 것이요. 예. 그 생활인프라 대비,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인프라, 온라인 프라로, 세계로 나눈다 그러면, 네.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씩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뭐, 뭐 비율을 뭐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개인,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임 포럼하고 해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많은 분이 오는 걸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관광과는 전혀 뭐,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라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를 조금 나오면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이제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관에서 이제 개입해서, 이제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관광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은 어쩌면, 그쪽에 무슨 또 공원도 하나 들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절차가, 어, 말주민공통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관광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조금은 좀 언발란스적인 그런 부분들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 관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예 하고 있고, 기, 초창기 기획자인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는 주민공동체 주민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이제 문화가 꾸리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행복해지는 걸 사실 을 바라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